안녕하세요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먼 데까지 왔어? 박진영이의 비하인드 액션 좋아 <웃음> 어. <웃음> 이 머리는 한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 처음 베비해서 처음 <웃음> 다른 사람이 많는아 그쵸. 나도 내가 가끔 어색해. 애기 뱁새 같아. <웃음> <웃음> 좋은 뜻. 숙제 잘 하고 있어요? 응? 숙제 잘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항상 열심히 한정 피크일 때는 거의 못했고 <웃음> 좀 여유 있을 때는 좀. 좀가 그, 그 앨범 나다고그다 나왔어. 내 앨범도 다 만들었어. 다 만들었어? 미니 앨범에서 딱일 것 같은데? 응.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서 우리 귀신 소리 들었죠? 거짓말 어, 진짜야 우리 노래.. 여자. 야 여자가 노래하는 거 들었지? 저는 못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촬영하시는 분들 들었다하더라고 아니 아니아니 스텝 그, 없었어 어. 진짜 진짜 귀신두 번, 두번 들었다니까? 두 번? 한 번은 우리 촬영하는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어 액션 했는데 소화전이 갑자기 빽앗걸단다이야 여기 사는 귀신이 그만 좀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하는 거지 근데 보통 귀신 나오면 잘 되지 않아요? 그런 옛날 미신땀이 있지 않아귀신은믿는게 <웃음> 아예 미신이.. <웃음> 깜짝 놀라지 거예요 겨울에 머리를 자르니까 진짜 추웠어 머리가 춥더라고 머리가 우리 다이 머리니까 죽인 공니 턱을 당기라 했었는데? 아 덧대문 중에 잘찍었서 마크, 뱀뱀, 잭슨도 잘 찍는 것 같고 나랑.. 내가 제일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캐릭 같은 거? 뭐 이런 거 음~~ 잘찍는 아니, 내가 나, 다른 사람 사진 되게 잘 찍어주거든요 이건 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필름은 저도 잘 찍지는 못하고 느낌상 몇 개를 찍어놔요 툭툭. 그 중에서 예쁜 걸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찍는 거 좋아하는데 셀카로 이게 음. 가방에, 가방. 가방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필름 카메라 콘탁스 T2 제가 팬한테 선물 받은 필름 카메라 이것도 음. 아, 코닥 이런 식으로 음. 폴라로이드 카메라 <웃음> 음. 좀 이걸 좀 많이 찍어요 어. 음. 그리고 이것도 폴라로이드 카메라 큰거 <웃음>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서 음. 찍을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름들 <웃음> 아. 아, 여기 여기 필름 필름들 아, 필름들 을 여기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작은 폴라로이드 카메라 음. 음. 음. 이 알죠?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천천히 음~~ 우리 실제 원작 작가님이 보내주셨어요 음~~ 주원규 작가님 저의 튀김픽은 긴말이에요긴말이아 역시 배우신 분하고 다르시군요 김말이를 좀 선호하는 편. 오징어는 불러 딱 땡겨 하지 않아요. 저는. 근데 김말이가 역시 최고죠. 누리죠 그게. 네. <웃음> 아 저는 좀 인물파 작가라. 인물. 인물을 가장 예쁘게 찍는. 음, 음. 거기에 조금 이제 재능이 좀 있다 할까. <웃음> 민물을 찍을 때 요거 요거는 꼭 포인트로 찍어야 된다 내가 어. 뭔가 뭐 의식하고 있다 아카메라는 음. 필름 카메라는 자연스러워 가장 자연스러울 때 빛나는 질감이기 때문에 습니다 진짜 야식 먹는 고딩같아 야, 우리 거 <웃음> <웃음> 박진영이의 비하인드!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생화네. <생원해? 웃음> <웃음>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마워요. BH. Be happy. 크리스마스 케럴 진정이 맞춰요. 제가 한 제가 한달반 정도 촬영했는데. 방업에서한 2주? 3주 정도 촬영을 했는데 막촬영또 여기서 할 줄은 또 몰랐네요 아무튼 한달반두달 동안 함께해 준 감독님들과 수많은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스태프들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현장을 또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제가 또 몇 작품을 연속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만 했던 것 같아서 내가 생각보다 고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튼 우리 크리스마스 캐럴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니까 우리 팬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, 지금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